이번 시간에는 V.2.06이 업그레이드된 V.2.08입니다. 보시면 V.2.08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기계 일단 보면 볼륨 전원 올려볼게요. 올리자마자. 스피커음이 나옵니다.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제품은 SD카드를 빼볼까요? 블랙박처럼 되어 있어서 잘 안빠집니다. 잠시 SD카드를 빼면 기존음이 나오겠죠. 자, 올립니다. 전원을 이번에 에 스피커는 굉장히 음질이 고음질이고 좀 깔끔한 편입니다. 다른 SD카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맞나? 자. 차단기 정비 및 조작 시 감전협착 등 안전사고 고위험지역입니다. 네, 차단기에 관한 내용이네요. 다른 또 업체가 의뢰한 SD카드를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딱깍 소리 날 때까지 CCTV 촬영 중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합시다.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 예. 이런 같은 음을 SD카드에 저장을 해서 MP3 파일로 저장을 해서 이 기기에 넣으면 바로 켜자마자 이 V2.08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2.08 이 단말기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켜져 안전 하세요 의미 나옵니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악 파일을 한번 접어도 볼까요? 음악이 네. 고 곡에... 이게 이게 드론 음악을 직접 MP3 파일로 편집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고 자, 이와 같이 SD 카드를 지우드 차마자 이번 V 3.08은 전 조는 멀리면 음이 바로 스피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좀 줄이고 V 2.08입니다. V 2.06이 업그레이드된 거고요. 속개 내용물은 이와 같이. 예, 아댑터가 있고 usb 이 5핀 잭이 있네요. 이렇게 예, 이이아댑터에 꽂고 예, 이렇게 220아댑터에 꽂고 이거를 이쪽 usb 쪽에 이렇게 꽂으면 되겠죠. 이렇게 꽂으면 전원이 인가됩니다. 이거는 참고로 데이터 케이블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뒤에 있는 케이블, 저 브라켓이죠. 벽면에 이렇게 브라켓 옷을 박아서 장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오른편에 전원, 외부 스피커, 외부 스피커 단자를 이렇게 꼽아서. 어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